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나니 너희가 주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주의 친구라! 아저씨 저왜 이러고 좀 어, 다가오지마 코봉아 어, 다가오지마! 아저씨 나도 모르겠어요 왜코피가 나는지 모르겠... 너.. 너 혹시.. 너 혹시! 쿠파니 <놀람> 아니요. 아이 그렇다 p 다가 오지 마. 여러분, 이, 일단 피 You know w 뒤로 로로 a t up, yes. Eat up, y 흘리면 사람들은 다 죽어. 너 혹시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에 그런 거 아니라 말이에요. 어, 뭐예요, 파지? 빨리... 당장 내쫓아요. 아, 하... 이러고 또 하지. 하... 이보세요, 하... 이은혁 씨. 어, 어, 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어, 제 생각인데.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저 코봉이란 아이 유용한 여성인 것 같아요 하지만 꽤 강력한 무기인 건 확실해요 네 확실히 강력한 무기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독한 냄새를 어머 저는 진짜 처음 맡아봤거든요 어, 놀라워 서프라이즈예요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괴물로 변해야 되는데 코봉이 저 아이는 괴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안되겠습니다. 제가, 다녀와 볼게요. 으이씨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하, 진짜, 짜증나, 진짜. 코봉아, 코봉아? 뭐해, 누구세요? 어, 어, 나 좀, 들어, 들어갈게? 누구야? 코봉아, 너, 너 진짜 괜찮은 거지? 어,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안 잡아먹어요. 빨리 일로 오세요. 안 들려요. 어, 어, 그래. 어. 어 그래 괜찮다 다행인가 보구나 아니 나는 야 으아이 너 진짜 아유 장난친 거예요 일로 오세요 아 너만 거 아니에요 제가 괴물래 쫓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진짜 나 괴물 취급하고 너맞신거 아니냐고요 진짜 미안하다 아니 아까 너 괴물한테 맞은 거 같은데 상처가 어떻게 아문 거 같아 너몸 괜찮은 거니? 네뭐 다 나온 거 같은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멀쩡해요 아 그래서 좀 부탁 좀 하자 네? 뭔데요? 1408호에 있는 아저씨가 있거든? 그분을 꼭 모셔와야 해 네? 왜요?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휠체에 어 앉아계시거든 네가 그분을 꼭 모셔왔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그럼 바로 갈게요 고맙다 <웃음>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저씨 어 고봉아 야! 얼씨 진짜 하지 마. 너, 뭐? 거기 하지 마. 너, 왜 그래? 나한테. 장난이에요 <웃음> 갔다 오겠습니다. 1408호. 아, 아우, 1408호까지 언제 올라가지? 아, 진짜. 아유,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러니까 1 4 0 8호 아저씨면 된다는 거지. 어? 저 뭐, 뭐야, 저 아저씨, 왜 머리를 박고 있지? 아유, 과장 나쁜데. 나한테만 항상 뭐라고라고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키는 거다 했잖아 한 과장 왜 아,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야 아, 빨리 가야겠다 야너한 네? 과장이야? 어? 아니 저 고보인데요? 고 과장이구만 어. 한 과장 나한테만 뭐라고 맨날 구고 맨날 야근만 시키고. 다 했단 말이야나한 나한테만 뭐라고나 그래. 나한테만 뭐라고나뭐테만말하 그래. 저씨 왜그만거하저씨 아, 어, 어, 어, 저, 저, 저, 뭐야 야너한 과장이지 너저한놈이나한패지 너한과장이나한패잖아맞지어 아니야 아저씨 저 커피 저 커피 저왜 이러지? 어, 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거기 있어 거기 있어라 나이야 이거 무슨 소리지? 강이사라 유메 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 <웃음> 어 근데 아저씨 어 그래 꼬마야 혹시 코봉월드 구독 안 하셨어요? 어? 제 종교는 불교예요 서큐버스 편안 보셨어요? 어 미안 안 했는데 지금 당장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조만간 2천 명 이벤트 있어요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댓글 달으세요 그럼 상품 줘요 어? 어? 진짜? 하, 알았어 어그러자어 너는 어디 가는 길이니? 예, 저는 1408호 아저씨를 모시러 가야 돼요 밑에 있는 형아가 그 아저씨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함께해 주마 왜냐면 내옆엔 항상 주님이 계시 불결하게야 어쨌든 부처님과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너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따라가 주마 예, 예 감사합니다 아저씨 어? 어, 아저씨, 아저씨! 저, 저, 저거... 건 야안 아저씨, 우리 어떡해요? 그, 저기다. 어디죠저쪽이저아 네. 아아아어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 아! 어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자기저기 저기요. 저기요. 저기여기기 괜찮으세요 어, 너도 어. 괜찮니? 네. 에, 누시요누시요 어, 아저씨, 조용하세요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누군데 조용하라는 거야? 아 제발 좀 조용히 하요도요 아이고, 뭐야 당신들! 아, 아저씨! 아, 진짜... 아저씨가 천사0 8호 아저씨 맞죠? 니들은 누구니? 아, 저는 일층에 있는 이은혁 아저씨가 천사0 8호 아저씨를 모시러 오라고 했어요. 휠체를 어 타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왜 카트를 타고 계시죠, 이거? 이거 신상이야. 어? 카트 아니야! 그러잖아. 당신들 저 괴물과 싸울 무기들이나 있어? 저는 검이 있습니다. 어? 검! 너는? 네, 저한테는, 이 방구가 있지요, 뿡. 그걸로, 묻힐 수 있겠어? 아, 진짜 제 방구 기가 막힌다니까요, 보실래요? 뽕! 아저씨, 그냥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경호해드릴게요. 너 같으면 지금 이 다리로 내가 내려갈 수 있겠니? 어? 자, 무기 던져줘봐. 어, 예. 자 너의 강력한 똥방기로 내가 무기를 만들어주마 그걸로 괴물 처리한다면 아저씨는 쉽게 내려갈 수 있을 거야 맞지? 어? 어예자 그리고 방구를 여기다가 좀 컴퓨터에 담아봐봐 컴퓨터요? 네. 어 외부 입력 장치에다 이네 방귀를 꽂아봐 C드라이브는 너무 용량이 찼으니까 D드라이브에 꽉 넣어봐 엉덩이 잘 꽂아야 된다 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냄새가 여기 컴퓨터에 담겨요? 아니 아 <웃음> 미안하다 아 오랜만에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가지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니까 아이고 재밌다 <웃음> 음, 장난쳐야아씨어 미안 잠깐만 기다려봐 어쨌든 무기만 들어줄게네 알겠습니다 여기 <웃음> <웃음> <요> 방구를 담고 <웃음> 냄새 진짜 고약한 게랑자다 됐다 자 너의 방구로 만든 몽둥이다. 오, 신기한데, 이거. 어, 어, 어. 어, 휘두를 때마다 냄새도 나고. 일명, 방몽둥이야. 가서, 괴물에 잡고 와. 알았지?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저 혼자 갔다 올게요. 안 돼. 혼자 위험하단 말이야. 아저씨는 저 아저씨 꼭 지켜주세요. 저, 이 방몽둥이로 꼭 연결이 잡고 올게요. 정거로 타면 잘 다녀오도록 꼭 살아 돌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야! 에이, 안 보여. 에이, 시끄러운 것이라. 시끄러운 것이라. 아, 안 보여. 저기 있다. 좋았어. 이딴이 탱탱볼로 시선을 교란시킨 다음에. 이방몽둥이로한 방에 끝내겠어 자 소리 내지 말고 조심해 에안 보여 이얍+ 이얍+ 이얍+ 이으 이얍+ 이얍+ 이얍+ 이얍+ 이얍+ 이얍+ 이얍+ 이얍+ 이이 죽버리겠다 <웃음> 나와봐 어? 아, 아 저씨 생각보다 허접하군 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람은 없나니 너희가 주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주의 친구라, 친구라! 야아 <웃음> 아멘 자 이제 아저씨 모시고 1층으로 내려갈까? 나+ 나 교회 다닐래요.